Oh, oh, fast as fuck, boy. Still fast as ah. fuck, boy. a n t even d e f n d m y s e g h a t We're b o m b g o u back in. o h shit. Oh, fuck. <laughs> no, oh, they're h e y r e t h e y r o w Come on, c o m o 아, 고. 아, 거 아, 아, 고. 아, 고. 아, 고. 아, 고. 아, 고. 아, 고. 아, 고. 아, 았어 아, 고. 아, 고. 아, 고. 아, 아, 고. 어 고. 이기 잡았� 울지마! 소리어디지여기지마 Action is c o m 안녕하세요. 뭐죠? 뭐야? 잠깐 그럼 다 가는 거야? 이 남았는데 이제. 여기 담은 는게 맞으니까. 기가 어 Oh no, come on. You... You... No, no, no, no, no! w What the?